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추운 날이죠? 오늘은 또다시 밥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아 원래 오늘 아까 전에 뭐 쌀국수랑 아, 잠깐만요. 어 아, 뭐야? 아, 잠깐만요. 뭐 이렇게 되면은 약간 계획이 또 틀어지는데? 잠시만요, 제가. 잠만, 잠만. 어저옷 입으니까 더워서 못 입겠다. 일단 자고 일어나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밥을 시켰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또 오늘 눈이 또 많이 오다 보니 이제 배그 음식점에 전화를 해봐도 음식은 준비가 됐는데 이제. 어 배달이 안돼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 오늘 날씨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어그럼 오늘은 그냥 오늘은 그냥 뭐 그냥 이, 나가서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편의점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밖에 진짜 눈도 많이 오고 춥더라고 근데 근데 말이지, 지금 방금 핸드폰을 보니 배달이 출발했다고 또 뜨네? 큰일 났네. 아닌가? 오 거의 다오지뭐 오면은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하지. 저 진짜 그냥 자, 자다가 와가지고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할 것까지는 모르겠다. 여기로 봐야 되는 건가?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걸 한번 사와봤어요. 원래 쌀국수랑 부침 밥씩 먹었거든. 근데 없어가지고 진짜 나갔다 왔는데 아 이거 준비하면서 다불켰네 이거. 일단 어떻게 캐럿들을 밥은 다 먹었을 시간이지만 그래도또안 먹은 사람들이 있다면 뭐 끼세요 오늘은 참깨라면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얘도, 얘도 비교해야 되고 지금 아주 V f 끼고 준비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어, 저, 어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하고 있는데? 안녕! 그러게? 어. 예? 어. 뭐 하는 거야? 아. 내 순간이가 사랑한다고 하고 갔네요. 아, 이것도 비벼야 되니까 일단 비비고 아 지금 라면 뿔, 뿔, 뿔어뿔 캤어 그리고 내가 항상 캐럿들한테 뭐, 뭐 뿌른 라면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나 뿌른 라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꼬들꼬들한 라면을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라면이 좋아. 그래서 막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은 꼬들꼬들하게 주잖아. 그런 게 나는 안 좋은 거고 우리 애들도 꼬들꼬들하게 먹을 라면을 음, 그것도 그래 아무튼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다들.. 지금 몇시지? 5시 20분이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 나는 이제 이걸 먹네 캐럿들아 캐럿들은 라면에 김을 나서 먹는 거를 안하나? 안 나는 어릴 때부터 라면에 김을 나서 먹었거든 근데 네, 그거를 우리 애들 중에서는 하는 사람이 원우밖에 없더라고. 와 우와. 또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지금 쌀국수가 왔다고 하는데 왔는지 확인 좀 하고 올게. 북수 왔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나다못 먹는데, 어...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라면을 먹으면 맛있거든. 순간이 나갔어 너무 많네 우리 아까 전에 순간이랑 밥 같이 먹으려 했는데 이미 내가 늦게 일어나서 이미 먹었더라고 아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위에 파면서. 혹시나 민규가 밥을 안 먹었으면 가져가라 했는데 전화는 안 받네. 아이 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또다 얽혀버렸네 음 이것도 맛있네 그치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까 4시에 밥 시킨 사람들 막 지금 오고 아 아까 3시 반에 밥 시켰거든요 지금은 눈이 끄쳤네 눈이 좀 쌓여있긴 한데 내가 방금 내가 방금 편의점을 갔다 오는데 짱구 바지를, 그 아까 잠옷 바지를 입고 갔다 왔어요. 위에는 지금 와가지고 그냥 입은 거고 밑에 바지에다 그냥 티셔츠에 잠 패딩 입고 나갔다 왔는데 길 지나갔는데 이제 아기 여자 어린 아이 친구가 막 눈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되게 어릴 때그 감성이 막 이제 그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이렇게 막막 뛰어서 막 지나갔는데 저기 뒤에서 이제 아기가 우와 짱구바지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맞아 짱구바지야 하여튼. 더니뭐 <웃음> 뭐, 뭐라고 해가지고 어 알겠어 이러고 저는 편의점 갔다가 오는데 아직 그 친구가 놀고 있어가지고 안 추워?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안 추워, 안 추워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저 마, 여, 어디 살아요? 이러가지고나 여기 살아 이랬는데 어 근데 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래, 그러니까 많이 안 봤는데 왜 아는 척하지? 라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 아니 나 여기 사는데 많이 한 번도 못 봤는데 너가 아까 나한테 짱구 바지 입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말 걸어봤어. 그래서 어잘 놀아 감기 걸리지 말고 이러고 들어왔지. 그니까 귀여웠짜막 눈사람 만들고 있더라고 포인트랑 교환한 라면 포트 끓여봤는데 그냥 냄비에다 끓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굳이 이걸 나 여기에다가 끓인다고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해하는게 좋을까? 이거는 이 쌀국수는 그냥 냅둘까? 일단 저녁에 아 먹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표서 먹으면 되려나? 잘 모르겠네. 어떡 하지? 아이스 아이스 초코 얘기도 해줄게요. 뭐 그건 뭐 별거 없는데 오프닝. <웃음>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쇼파에딱 앉았는데 이제 버논니가막 분주하더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갑자기 팍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그쪽을 딱 쳐다봤는데 그때 딱 아이스 초코가 샥 날라오고 있는 중이었어 그러면서 아 했는데 이제 다리 갑자기 팡 떨어지면서 신발 안에가 축축해지고 사람들 멤버들 다 <웃음> 이러고 있고 버논니도다다 다 정적 나도 <웃음> 이렇게 딱다 멈춰졌지. 그러고서 막 하하하하 이러면서 넘어가긴 했는데 별 내용은 없고 그러고 다행히도 무대 의상 전 의상이라 가지고 어차피 갈아입어야 할 옷이었어서. 이제 라면을 그럼 그만 먹고,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아, 오늘 약간... 아, 좀... 미스가 크게 일어났네. 이 다음 음식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 근데 이거 왜안 열려? 아, 아직 따뜻할려나 모르겠네 미지근하긴 한데 어쩌겠어? 네 오늘의 음식은 쌀국수 면이 풀어지겠지 왜냐면 이게 음식에, 음그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음식점에서 음식이 된 상태로 오래 있다가 그 다음에 이 기사님이 오셔, 오셨어가지고 더 오래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미지근해졌는데 또이 감성으로 먹는 거지, 미지근한 쌀국수. 그리고 여기 또 이, 이 뭐야, 이게 있었다면 저는 또 여기에서 또 소고기 볶음밥을 시켰는데 아이 숙주가 안 그게 이렇게 푹 이렇게 안될것 같은데 숨이 아, 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아 정말 오늘 아쉬운 식사네 다양한 음식을 먹긴 먹는데. <웃음> 자, 무대하는 동안에도 발만 쳐다봤다고? 에이. 만약 그렇게 됐어도, 한 옷이었어도 그옷 안, 안 입고 가지. 밥, 밥, 밥, 밥이나 먹자요. 음. 음, 또 맛있네. 네데또 어제. 팬분들 들어오는 그 공연을 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것 같은데 정말 그 기분이 다르더라고 그래막 멤버들도 엄청 신난 게 보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거를 더 역동적이게 하다 보니 오, 너무 숨이 차는 거야. 그래서 와얘 이게 예전 공연할 때의 느낌이었지라고 또 생각했지. 해선장이 뭘까 해선장.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덥지? 밖을 나갔다 와서 그런가? 해굴 소스 같은 건, 음 맛있지 그거 근데 까는 데가 안 잘려 있네 그래서 못 까다가 안먹으려고 삼각김밥도 사왔는데. 아까 먹은 밥? 그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산건데 김자반 철판 볶음밥 그거네 삼각김밥은 햄, 참치 마요, 짭짤 고수를 사왔었어. 밖에가 또 벌써 깜깜해지네. 맛있지 맛있지 어제 썰? 어제 썰또뭐 있지? 음 뭔가 정말 그 연말 때 가수들 다 모이는 그 느낌이라서 연말 같았어. 오랜만에. 먹방을 많이 하는데 뭐 먹방이라기보다 그냥 밥먹을때 키는건데 그게 먹방이지 뭐 따뜻한 우유 한잔이랑 그런 경계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게 먹방 겸 따뜻한 우유 한겸 가을 따도? 따뜻한 우유 한잔 겸 올부일때왜 뒤에서 춤을 추고 있었냐고. 가요 대축제인데 나는 우리만의 축제를 즐기고 싶었거든. 그래서 쿡스랑 둘이서 둘만의 축제를 즐겼지. 그런 거딱 보면 다른 그룹 그 멤버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줘야, 해줘야지 이게 전체적인 이제 그 아이돌 대축제가 되는데. 불러진다. 안녕하십니까 배불러 떠내려가 노래 언제 하냐고요? 나도 몰라요 시간은 흘러가 떠내려가 노래 좋은데 아 배부른데 맛은 있네 밥을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그냥 캐럿들이랑 얘기를 하던 끄던 시간은 흘러가 길게만 느껴졌던 내 하루를 돌아봐 뜯기만 한데 그때는 몰랐었지 했던 것들 손을 깔아봐 보고만 싶어지는 되돌릴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들 에이 수업무에서 흐르는 피가스 시간 날진받아 그러면은 커피를 한잔 합시다 오늘 밥 먹는 게 너무 정신없었으니까 일단 제가 이거 치우고 올 테니까 그러면 조금 어... 얘네랑, 얘네랑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놀아줘 우리 캐럿들 나는 이거 치우고 올게 열분봐다 아휴 놀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go, go, go, 커피나 한잔 하자요 이거는 커피나 한잔 하자요 송이에요 커피나 한잔 하자요 또 <웃음> 이게 방문 앞에 <웃음> 음, 음. 아이고왜 이렇게 안 까질까 앞에 g 가있었었 to 이렇게 냅두고 여러분 짠 짠! 아, 원래 겨울에는 따뜻한 아, 아메리카노도 먹는데 오늘은 그냥 밥 먹고 바로 그냥 a m 니까 지금 영희와 철수 컵이에요. 이마트 가서 샀을 걸 아마 옛날에 <웃음> 아 캐럿 들 메리 크리스마스. 왔다 갔다 잘해요 자유로운 영혼 몇 시에 일어났냐고? 오늘, 오늘 좀 늦게 일어났어요 오늘... 오늘 몇 시에 일어났지나? 3시인가? 감기안 걸렸는데 자꾸 따뜻한 거 먹었더니 콧물 나오나 봐요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지금 시간이 5시 48분 토요일이니까 회사는 안 갔겠구나 회사 갔어도 다 퇴근하셨겠구나 퇴근하셨었... 코코아 집에 없어요 캡슐이냐고 아니요 내거 그거 이렇게 포로 돼 있는 거 해가지고 섞어서 얼음 넣어서 이렇게 네뭐 그렇습니다 영유아 철수 모두들 눈 오는데 너무 밖에 나가면 차도 막히고 위험하고 하니까 나가지 말고요 따뜻한 집에서 잘 쉬었으면 좋겠네요 안경 자랑을 해달라고? 안경들 다속이 들어... 짠! 밥, 밥, 밥, 밥이나 먹을게 세븐틴 카페에서 먹고 있구나 나도 세븐틴 카페 가, 가고 싶네 <웃음> 안 가본 지 진짜 오래됐네 다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일도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밖에 눈 쌓여 있으니까 잠깐 집 앞에 나가서 눈사람도 만들어 보고요. 엄마랑 같이 나가서 엄마랑 눈싸움도 하고요. 아유. 아이스 초코 얘기는 다 했어요 늦게 들어갔구나 분홍색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이거야? 이거 이거 클렌징 밤인데 캐럿들, 미국 캐럿들 터키 캐럿들 중국 캐럿들 캐나다 캐럿들 전세계에 계신 우리 캐럿들 다들 이제 연말이니까 한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더 분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파야, 에스파냐 캐럿들 어제 도겸이랑 슈아랑 저랑 처음에 그 레드카펫 등장할 때다 윙크하고 나갈 때도 윙크했잖아요 그게 가, 그 윙크 안 하면 은 윙크 안 하면 은 갔다 와서 뺨 맞게 했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야 윙크하자 윙크하자 윙크 안 하면 진짜 해라 너네 진짜 하자 막 서로 막 약속하고 저한 명이라도 안 할까봐 약속하고 너네 진짜 안 하면 우리끼리 가가지고 이따가 어? 맞는 거다 이러면서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다 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캐럿도 베트남 캐럿도, 필리핀 캐럿, 캐럿도 아무튼 다 모든 캐럿들 순영이 스토리 뭐가 올라왔는데? 카카카카 피나 마시자요. 와 순영이 산타 할아버지 만났네. 좋겠다. 산타 할아버지 만나서.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박치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왜 자꾸 이렇게 새끼 손가락이 올라갈까? 나 컴퓨터 타자 칠 때도 그래. 여기, 여기 계속 올라가. 여기 내리면은 타자가, 타자를 못 치겠어. 안녕. 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 다들 집에서 아이노치카나도 들으세요 약간 지금 딱눈을때 들으면 좋을 것 같네 아이노치카라 사랑의 힘 캐럿들의 힘 캐럿노치카라 캐럿들 아주 축하드리고요. 12월 18일 생일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아, 12월 18일 일단. 아, 일단, 지역을 찾아봐야겠다, 라이브. 대전에 계신 김미양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구에 계신 대구에 계신 어, 대구에 계신 대구에 계신 김현진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또뭐 지역을 생각을 못하겠는데 왜왜 생각이 안 나지? 세종시에 있는 한서진님 축하드립니다 일본, 나고야에 있는 마유 오메레토고자이마스 어? 오탄조비 오메레토고자이마스 <웃음> 그 다음에 요코하마에 있는 요코하마에 계신 나나코! 어탄조비 오메레토 고세이마스! 제주도에 계신 하민지양! 생일 축하해요! 마지막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계신 노수영양 축하드려요! 이렇게 오늘 생일 축하는 끝났습니다. 다음, 다음 또 생일 추첨때 다시 찾아올게요. 캐럿들, 또 12월 18일 정말 좋은 날인데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기분 좋은 캐럿들